열심히 하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밝은데 짜는 여기 비밀의 문이 있어요. 문으로 가면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예쁘죠? 선생님들이 하고 있고 아직 마지막 작업 중이에요. 소으만 큰일 나. 진이나고. 저 뚫을 거예요 놓아야 될거 같아요? 저거만 붙어. 아 근데 이렇게 약간 띄워놓는 건 괜찮죠? 붙이는 것보다? 여기는 인터넷. 난장판이다. 싹 뺐어요. 뭐야, 네. <웃음> 진짜 이게 시간이 정말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경력 자라 재밌는 거 아닐까요? 넘기면 됩니다 아 그래 얘는 여기가 이렇게가 더 예쁘다 색깔이가 맞네 이게 색깔이 오, 안 까매지죠? 응. 그럼 이제 아이폰으로 할수 있게 저는 자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고고여기카드 여기다가 이렇게 고 그래서 침신고여기고여기가이게고 여기다가 이게있기다가이 있고, 야다이게있여기다이게있어야기다가 이렇게 있다가이렇있기이게다가이게열렇게자동인가 아, 그아 자동이어야겠죠그 그지않아 다친다 다친다 이이 아닌가요? 뭐야 뭐야 아이 찍어야 돼찍어야 돼? 대박 와 이거 우리샵 로고네? 이거 우리샵 로고네? 어떻게 알았지? 뚜미도용응비 f o r 동태만 걸어요. 그럼요. 아 귀여워. 지금. 어제 못 봤어 못 봤어. 떼버려서 저게 지금 저고기 싫던 간판이 떠납니다 안녕 사유나라, 사유나라. 잘가라 엄마 신발 당하지마 어. 그래요? 어 지금 잘 가요 그 가요 선생님, 만두가 없습니다. 만두 포토존이야? <웃음> 위험하다. 내려와, 엄마, 엄마, 데려가. 얘이는 원래 샷. 갑자기 귤 먹네. 그러니까 귤 시원하겠다. 귤좀 먹자. 아, 어, 우리 초콜릿 먹어! 저거 내가 하나씩 얼마나 잘 빼먹고 있는데 근데 내가 중앙 중앙부터 먹어서 그래 간식이야? 응 <웃음> 우리 초콜릿 없으면 안 돼가지고 애기는 아직 꾸미는 중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는 여기다 놓을 거거든? 여기 근데 엄마가 어제 여기 유리를 깼어 그래서 이렇게 깨서 내가 테이프를 붙여놨거든? 그냥, 그냥, 응, 그냥, 올리자. 이거 빼면 더일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상관없어 아빠가 이렇게 해 놓고 사라졌어요. 갑자기 배 아프다고 화장실을 가버리셨지 뭐요 이래가지고 아침에 저만큼이나 남았는데 오늘 다 하겠어? 어? 어디 갔어? 저 앞에 보고 있어, 너 만나. 다 보일거야. 어? 어디있어약까 <웃음> 여기가 어머나로 당키고 다니고 거기 그거 <웃음> 웃겼지? <웃음> 아팠을 거야. 아니, 그러데 저기로 <웃음> 안 가잖아. 안돼 문... 아이 예뻐라. 만다 모델 같아. 어머, 진짜 모델 같아. 야, 쟤 모델해도 되겠다. 어, 만나, 만나 멋진 건 아니구나? 만두 멋진 강아지구나. 아, 우리 만두 멋진 강아지야? 와 멋있다. 앉아, 오, 그냥 앉아 있어. 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야, 제 모델 해도 맞다. 되겠는데? 시니어 모델. 여기 <웃음> 한 어, 이제, 이제 꺼도 돼? 되지. 됐지. 어. <웃음> 임소이가한번앉아봐 너무 좋아, 이게. 어, 괜찮네. 오 좀... 어? 거, 또 받는다며, 이거 그같어 이제 뭐이또 어디에 돈 받는 다음에 이거. 이회요 그러니까 이게 테이크 세액화... 이거 왜쓸다 <놀람> <다> 되어가고 <놀람>